뚜카 안녕하세요 에디터 뚝입니다 약 2년 전첫 무접점 키보드였던 콕스 엔데버를 구매하고 리뷰도 했었는데요 어, 최근에 제 실수로 이 제품이 고장이 났습니다 사실 수리를 받으면 되지만 2년 정도 쓰고 있었기에 이번 기회에 이 핑계로 키보드를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키보드를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노프 무접점 방식의 제품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더라고요 비슷한 조건의 한성 제품도 있었는데 타건소리나 하얀색 컬러가 제가 찾는 컬러는 아닌 것 같아서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 고민 끝에 구매한 키보드는 출시한지 좀된 제품인 바밀로사의 VA87M 제품으로 저소음 흑축 텐키리스 제품을 골랐습니다. 일단 제품을 받으시면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 본체와 마이크로 B 타입 USB 연결선이 각각 하나씩 들어있고요 여분의 키캡과 키 리무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여분의 키캡은 캡슬락과 스크롤락 두개 있는데요 텐키리스 제품이고 키캡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두 키가 작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탓에 이를 구별해주기 위한 표시가 되어 있는 키캡입니다 스킵을 받고 끼워주면 이렇게 버튼 작동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체는 텐키리스 제품이기도 하지만 다른 제품에 비해서 좀더 작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엔데버 제품도 많이 컴팩트하다고 느꼈는데 축 스위치가 노출되어 있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제품의 앞뒷면에 마감도 굉장히 깔끔한 편입니다. 기존 바밀로 제품들이 나무 표면처럼 마감이 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이 제품은 매끈한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그리고 대부분의 기계식 키보드가 그렇겠지만 제일 중요한 키캡은 PBT 재질입니다 엔데버가 이중사출 방식을 이용해서 제작된 것과 다르게 이 제품은 염료승화 방식을 이용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멤브레인 키보드들이 채택하는 인쇄 방식은 스티커를 붙인 것처럼 보이고 자주 지워지거나 키캡이 쉽게 닳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염료승화 방식의 경우 거의 반영구적인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품 퀄리티도 꽤 있어 보이는데요 키캡 감촉 자체가 살짝 거칠거칠한 느낌이라 타이핑을 하면서 색다른 묘미를 선사해주기도 하는데요. 다만 다크 그레이 색상이라서 이 까만 글씨가 잘 보이진 않는데요. 비슷한 컬러의 레오폴드사의 제품 중 하나는 문자 인쇄가 옐로우 컬러로 되어 있어서 시안성면서도 에꽤 괜찮은데 이 제품은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더라고요 더불어 LED가 사이사이 박혀있기는 한데 그렇게 밝은 편이 아니기도 하고 엔데버처럼 키캡에 투과가 되는 방식이 아니라서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LED는 밝기 5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숨쉬기 모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Fn을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만져주면 되는데요 제가 받은 제품은 안타깝게도 불량인 제품인지라 스페이스바에 LED가 깜빡깜빡하더니 어, 촬영중인 지금은 불빛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데요 사실 RGB였으면 교환을 받았겠지만 그게 아니라서 아쉬운대로 그냥 쓸까 합니다 축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키압이 높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사실 얼마나 강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샀는데 손끝에 힘이 아주 많이 들어가요 좀 가벼운 키감의 제품을 쓰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오타 발생률이 현저하게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키감이 무겁다 보니까 전에 쓰던 속도와 힘으로 누르다 보면 안 누르고 다음 글자를 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타가 자연스럽게 많아지기도 하고 무겁다 보니까 빠른 반응속도가 필요한 게임을 하거나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썩 좋지 못한 선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흔히 흑축을 쓰시는 분들이 장점으로 쫀득한 타건감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강한 반발력 때문에 아마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했던 그런 단점들을 커버할 만한 장점으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용하기로는 따라올 키보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엔데버와 같은 높부 무접점 키보드들의 보글거리는 소리에 비하면 살짝 소리가 있는 편이긴 하지만 정말 조용한 편입니다 스테빌라이징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하지만 흑축이 가지고 있는 타원 느낌이 호흡으로 결과를 중요한 기준이 될것 같고요. 치압을 크게 신경쓰지 않거나 조용한 키보드를 구매조건에 가장 선순위로 없으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쓸만한 키보드이으로모쪼 구매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일단 끝으로 타건 소리 같이 들어보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뚜빠